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진아의 진화, 지연, 진아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취미 갖고 계신가요? 제 채널을 시청하고 구독해주신 우리 사랑스러운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마 K-POP 특히 방탄소년단 노래를 즐겨 듣거나 영상을 찾아보는 취미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K-POP 노래 듣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뮤직비디오도 좋아하고요 무엇보다 역시 소름이 쫙 돋는 그런 무대영상 보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요즘 케이팝 무대들을 보면 정말 종합미술이라는 말이 딱잘 어울리는 그런 수준 높은 무대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잘 짜여진 컨셉들이랑 숨겨진 떡밥들을 찾아내는 데는 문학이나 미술 같은 다른 장르에 관심을 갖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미술전시 보는 걸 진짜 진짜 좋아하거든요? 마침 컴백 일정 때문에 설마설마 설마 했는데 진짜 RM이 와버린 2020하랑이시제에 이틀간 다녀왔습니다 역시 예술을 향한 RM의 사랑은 우리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에는 예술적 요소들을 많이 보여주기도 하고 멤버들 개개인의 이야기를 노래에 많이 녹여내는 아티스트잖아요 그래서 리더 RM의 취향을 적극한 작품이 뭔지 알아보는 것도 방탄소년단의 예술 세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이번 컨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방탄소년단 콘서트가 취소가 됐죠 예술계도 유례없는 암흑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개최된 2020 화랑미술제 우리 같이 랜선 관람 하려고 하고요 RM이 구입했다고 알려진 작품들이랑 그 작품을 나도 사는 방법 같이 출발해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화랑미술제는 2월 말에 개최가 됐는데요. 이때 시기가 아주 절묘했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의 사실상 종식을 선언했다가 대구에서 대규모 감염이 발령한 그 시기 딱 맞물려서 개최가 됐어요. 개최 전부터 감염 우려 때문에 잡음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계획대로 열리긴 했습니다. 코엑스 3층에서 행사가 개최가 됐는데 원래 1층 A, B홀에서 예정됐던 베이비페어는 취소가 됐다고 하네요. 아... 슬슬 걱정이 되죠. 마스크를 끼고 나왔기는 하지만... 그... 원치 모를 불안감 있잖아요. 주최 측에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 뒀으려나 궁금했는데 짜잔! 요렇게! 전시장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반한 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았으면 입장이 불가능해서 마스크가 없는 관객들에게는 일회용 마스크를 배부하고 있었습니다. 입구로 들어가는 순간에는 전신의 소독약을 부악 살포. 전신 소독에 전원 마스크를 껴서인지 일단 불안한 마음이 조금은 사그라들었어요. 본격적으로 작품들을 둘러보겠습니다. 이번 화랑 미술제는 3 8회째로 110개의 국내 우수 화랑들이 참가했어요. 10월에 열리는 국제 아트페어 키아프보다는 규모가 작고 출품 작품들의 가격대도 낮은 편인데요. 그만큼 젊은 신진 작가들의 작품들을 더 많이 볼수 있는 기회가 있는 곳이기도 하답니다. 몇몇 갤러리들은 코로나로 인해 불참 선언을 해서 부스가 비어 있기도 했어요 관람객도 평상시보다는 확실히 적어서 참가 부스나 주최측 입장에서는 속이 탈것 같았어요 물론 관람하는 입장에선 쾌적하고 좋았습니다 전시랑 같이 토크 프로그램도 진행이 되는데 마침 하고 있는 게 있어서 들어가 보니 오! 화면에 비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헤하아그 벤돌핀 수치 상승합니다 화랑미술제나 키아프는 일반적인 전시라기보단 아트페어예요 여러 갤러리들이 모여서 그림을 판매하는 미술품 백화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RM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전시장에 머물면서 작품들을 둘러봤어요 RM 옆에 있는 저 갤러리스트가 나였다면 <웃음> 와 진짜 세상 다 가진 기분이었을텐데 솔직히 마음은 이미 달려갔는데 첫째도 프라이버시, 둘째도 프라이버시, 셋째도 프라이버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혼자 견우와 직녀의 감정이입하고 세상 아련하게 바라만 봤습니다. 2020 화랑미절제에서 RM이 무슨 작품을 구입했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이때까지 구입했다고 알려진 작가의 작품들을 몇개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유환입니다. 아미분들은 이름이 익숙하실 거예요. RM이 공식적으로 존경하는 작가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고 부산에 있는 이우환 미술관도 둘러보고 박명록을 짠! 점이나 선으로 이루어진 페인팅이 많아서 사진으로만 보면 저게 도대체 왜 비싼 거지? 이런 의문이 나오기도 하는데 실제로 보면 아우라가 와우 어, 진짜 홀리는 느낌이 들어요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 생존 작가 중에 작품 가격이 제일 비싼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화랑미술제에서는 대형 작품은 찾기 힘들었고 작은 사이즈나 판화 작품들이 많이 보였어요. 두 번째는 윤명된 작가인데요. 노래나 패션, 음식도 그렇죠. 그때그때 그때 유행하고 잘 되는 트렌드가 있잖아요. 한국 현대미술에서는 단색화가 잘 되는 트렌드예요. 이름대로 단색에 가까운 색 사용에 반복적인 패턴을 사용하면서 한국적 정서를 담아낸 사조라서 미니멀리즘이랑 비슷해 보이지만 엄연히 다릅니다. 윤영근은 단색과 대표 작가로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유명한 분이에요. 작년에 열린 키아프에서 RM이 특히 관심을 갖고 본 작품으로 기사가 나기도 했었어요. 아미분들의 화력을 느낄 수 있는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RM이 윤영근 작가의 작품을 구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에 윤영근 작가 1호 사이즈 작품 품귀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선 부동산처럼 미술품의 가격을 매길 때 사이즈에 따라 가격을 매기는 호당 가격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윤영근 작가의 작품 가격도 이우환 작가 못지않게 억수로 비싸거든요 1호는 미술품 중에 제일 작은 사이즈예요 이걸 구입하려는 아미분들이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많으셔가지고 요즘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네요. 세 번째는 김종학 작가인데요. 분명 화랑미술제에서 보긴 했는데 촬영한 게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여러분이랑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김종학 작가의 다른 작품 이미지들로 대체하도록 할게요. 앞에 나온 두 작가는 정반대의 작품 스타일을 가진 작가예요. 이유한, 윤영근 작가의 작품은 추상적이라서 뭘 표현하려는 건지 작품만 봐서는 잘 와닿지가 않는데 김종학 작가의 작품은 짜잔 네 풀, 꽃, 나비 설악산 작가라는 별명이 있는 김종학 작가는 설악산 모습을 강렬한 색채로 표현하면서 자연의 순리와 예술 철학을 담아내는 작가인데요 저는 김종학 작가의 작품을 보면 방탄소년단의 네 번째 미니앨범이죠 화양연화 파트 2가 떠오르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유환, 윤영근, 김종학 작가의 작품을 보면서 떠오르는 방탄소년단 앨범, 뮤비, 컨셉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근데 여기서 궁금증. 다들 윤영근 1호 작품은 어디서 구한다는 거지? RM님이 픽한 그림 나도 데려오고 싶은데 온라인에서 구입하면 되는 건가? 미술품을 구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아트페어가 열릴 때 전시되어 있는 작품을 구입하는 방법도 있고요 참여 갤러리 목록을 보고 따로 갤러리에 문의를 하거나 옥션을 통해서 구입하는 방법도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물건 살때 이용하는 그 옥션 말고 미술품을 판매하는 옥션이에요 요즘에는 네이버 아트윈도나아트시라는 사이트 아니면 온라인 옥션을 통해서 집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졌어요 온라인상에서 작품을 파는 곳들이 진짜 많은데요. 프린트든 진품이든 이왕 구입하실 거면 검증된 갤러리나 옥션을 통해서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게 명품 구입하는 거랑 비슷해요. 매장이나 공식 판매점 같은 곳에서 명품을 구입하면 보증서를 주잖아요. 그림도 검증된 갤러리나 옥션에서 구입하시면 작품 보증서를 줘요. 작가가 한땀한땀 한 땀. 아니 아니 한 터치 한 터치 소중하게 혼을 담은 그림이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거죠 초록장에 검색을 하시면 저렴한 가격으로 작품을 구입할 수 있는 여러 사이트들이 쭈르 뜨지만 제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꼭 작품 보증서를 주는지 확인하고 구입하시길 바랄게요 역시 새로운 미술 장르를 선을 려가고 있는 방탄소년단을 리더 RM의 예술사랑은 진짜 찐인 것 같아요 찐? <웃음> 멋진 모습을 위해서 없는 시간도 쪼개고 쪼개고 쪼개고 쪼개고 쪼개서 영감을 얻으러 오는 RM을 보면서 저도 전시든 공연이든 아, 시간 없다는 핑계대고 안 보러 가지 말고 더 열심히 보고 여러분들께 더 좋은 리뷰를 보여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 방탄소년단 이 방탄소년단은 알아가면 갈수록 정말 멤버 개개인한테서도 배울 점이 많고 그 그룹 자체로도 배울 점이 정말 많은 그룹인 것 같아요 그럼 전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여러분들의 댓글은 정말 정말 제 원동력입니다 물론 아닌 댓글도 가끔 가다 있지만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화의 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